좀 맞아요. 여러분 모기 잡아본 적 있어요? 모기? 에이. 이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우리 옆을 와서 우리 살을 딱 물고 피를 쭉 빨고 도망가죠. 이러고 도망갔때 보면은 자세히 보잖아요? 배가 시뻘세요 시뻘은 우리 피란 말이야. 딱잡으면 피가 팡! 하고 터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꾸 야자를 하고 있는데, 야자라고 한글도 못하는 수학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기 싫다, 안 하기 싫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 이 뭐? 잠이 오면은 목욕새 더잘 들려요. 들리길래 바로, 바로 그냥 팍! 잡았어요. 피가 팡! 터지잖아요. 바로 치워야 되는데, 6시간에 일어나면 저희도 맞았어요.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래서 못기 싫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치워야겠지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뭐 물어보려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아아오오오 아, 오, 오. 도망가는 거야 뭐해? 걔 이제 피를 못 보내지. 근데 걔는 의대 지망이었거든요. 그럼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피를 못 보는데 의대를 가 될까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의대 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죠? 예과 2년, 본과 4년이란 말이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예일 때 동물 을 해부를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예일 때는 인체 해부. 사람 해부를 한 학교가 있고 본일 때한 학교가 있고 조직학을 통해서 따로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피를 본다든지 다른 것들을 쭉 봅니다. 인체에 관련된 걸쭉 봐요. <웃음> 그래서 처음에 예과 1학년 때는 가장 먼저 해부했던 게붕어터예요 <웃음> 그 다음에, 비를 하고요. 어떤 학군은 햄스터를 하고, 햄스터 뼈까지 맞춰보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붕어를 해할때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면은, 붕어가 죽어서 이렇게 우리 책상에 올려있는 게 아니고, 어항에 담겨져 있는 붕어를 저희가 건져가지고, 잡아서 기절을 팡! 시킨 다음에 해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뛰는 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좋은 걸 잡아서 기절시키는 을 거를 많이 힘들었했어요동기들그때좀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많았고요. 이제 난이도를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뭐? 그다음 해부를 하는 게 쥐. 가장 인간과 안 닮은 물고기를 해부를 하고 그다음엔 쥐나 햄스터를 이제 해부를 해서 소유를 건드려 보는 거죠. 백과 2학년 넘어가서 해부를 합니다. 해부는 기증자분들, 살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때는 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장해부할때 말고는 근육해부할때 이때는 피를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피 때문에 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 카데발 처음 마주했을 때그 느낌 때문에 배소베이걸고피라고 이제 그게 와서 현기증이 핑 오는 동기는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 단체로 하니까 내 옆에 친구들도 있고 조교님, 조수님 이렇게 계시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리고 다 같이 해서 그런지, 아무도 뭐, 힘들어서 이런 말한적 없죠. 응, 어, 이 새끼야. 본과 때, 생리학이나 조직학. 조직학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있는 피부, 뼈, 피, 근육, 그 다음에 다른 세포들 을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단계를 또 슬슬 올라가요. 그다음에 본과 1학년 2학기 본과 2학년 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임상과을 배우잖아요? 이러면서 이때 피가 나오는 영상을 꽤 많이 봐요. 특히 아, 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서더리 계열들은 인상 깊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셨던 영상을 살짝살짝 캡처를 해서 환자 본다 가리고 신상 다 가리고 수술 장면 캡처했던것몇 가지 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단계가 피를 좀 무서워하던 동기들도 어느샌가 집중을 하고 있어. 별로 안 무서워 해요 그러다가 대망의 본과 사 아, 뉴뚱인데요? 본3 때는 실습을 합니다. 어떤 실습이냐? 수술방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실습 전부터 난리날 일은 난리 개난리가 없습니다. 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 수술방 들어가면 어떡해. 야, 수술방, 수술방 들어가면 어떡하지? 야, 나 피보면 기절하면 어떡해? 전좀 맞아야 해요. 야, 나 뭐, 뭐 잘못하면 어떡해? 아, 나 피보다 통 하면 어떡해? 나가 뒤지기 싫으면. 어, 야, 나 수술방에 기다가 교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야, 나 수술방에서 교수님 도와줘. 나똥 말하면 어떡해?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수술방을 딱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 왜냐? 피가 막. 그런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쌍욕 안차 먹으려고 어떻게든 욕안 먹으려고 교수님 하라는 거 하고 땡기라는 거 땡기고 에이셉틱하게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환자분의 해가 안 가게 최대한 환자분에게 해가 안 가는 선에서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쌍용이 날라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피에 흥건한 이런 수술방을 내가 보고 있게 돼요. 나중에 피가 이렇게 튀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보게 됩니다. Wow. 그렇게 피를 못 보던 동기들도 어느샌가 그런 수술방까지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징그러운 상을 못 보면 어떡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처음 보는 환경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아니면 전신 화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환자들을 당연히 이제 질 실습을 할때 처음 봤어요. 살면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의사 아니면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딱 처음 볼때 처음 손이 딱 잘려서 온 환자를 봤을 때딱 보고 어? 뭐지? 약간 좀 저도 감전 동요가 왔어요. 옆에 동기 있고 교수님이 계시고 환자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때 동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동요하고 나중에 이제 동기들이랑 바로 터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의대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은 그런 피가 난다는 상황이나 그런 과정들 다 익숙하진 않지만 최대한 덜 충격을 받게끔 잘 커리큘럼이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고음을 이런 거못 봐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